김건희 씨가 일요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근 본인에게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사과 따로 해명 따로였습니다 해명 차원에서 나왔던 선대위의 자료는 사실상 본인에게 제기됐던 모든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한 것 없는데 사과한다는 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연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라고 느끼실 국민이 계실지 저는 의문입니다. 김건희 씨의 사과가 있었지만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들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건희 씨의 숙대 석사 논문도 표절의혹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표절률이 40%가 넘고 논문 총 48페이지 중에 43페이지에 걸쳐서 표절한 흔적이 있으며 전체 382개의 문장 중에 250개의 문장이 참고문에 기재하지 않은 자료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부분 그대로 베껴썼다는 건데 특히 많이 베낀 자료는 참고문에 올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단순 실수입니까? 또 돋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첫 단추부터 표절이었고 이를 시작으로 이후 온갖 허위와 과장 위조로 경력을 덧칠해 현재의 코바나컨텐츠 대표자리까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참 기가 찰 노릇인데 국민의힘의 반응은 더 가관입니다. 그때 기준은 지금과 달라 표절이라 단정할 수 없답니다. 1999년도에는 그냥 남의 연구를 그대로 다 벗겨내도 석사 박사 다 줬단 말입니까? 기사를 보니 문단 전체를 그대로 긁어서 붙여놓은 것도 있던데 그때 이런 것도 다 석사를 받을 만한 연구로 용인이 되고 그랬다는 말입니까? 석사학위가 무슨 필사 자격증입니까? 이상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궤변으로도 당연히 해결이 안 됩니다. 장모 최은순 씨처럼 공소시효가 끝났으니 괜찮다거나 윤 후보 검사 측근들처럼 법무만 빠져나가면 괜찮다거나 해서는 넘어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김건희씨가 직접 나와서 본인이 돋보이고 싶어서 그랬든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것이든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털어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전의 사과도 의미를 가질 것이고 무엇보다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